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가을의 보약 느타리버섯과 연다 느타리버섯은 한의학에서 진이라고 하며 허리나 다리의 통증이나 팔다리의 마비 증상에 쓰인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타리버섯의 플루란 성분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근육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느타리버섯은 다른 버섯과 마찬가지로 항암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고함량의 비타민C와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어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의 식물성 식이섬유소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 양파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욱 풍성해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느타리버섯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몸이 냉하거나 맥이 느린 분들은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이면 더욱 향긋해지는 버섯 동양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서양에서는 신의 음식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느타리버섯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맛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나 다양한 요리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데 가을에 주는 선물 느타리버섯과 함께 가족을 위한 향긋하고 풍성한 식탁을 꾸며보자